레 싱크. 신쿡. 안녕하세요. 싱쿡입니다 오늘은 직접 만든 파스타고 메인이에요. 만드는 영상은 여기. 끓는 물에 소금 넣고 스파게티 닭가슴살은 이두 가지 쓸 거예요. 요거는 이제 결대로 찢어줄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뻑뻑해가지고 부드럽게 쭉 그냥 뜯어지네 그냥 생 닭가슴살은 좀 뻑뻑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결대로 완전 히 얇게 찢어가지고 이거는 완전 두꺼운 거고요 완전 그 결대로 얘는 청양고추거든요 요 아이는 사선으로 지금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고 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은 원래 프라이팬에다 따로 하려고 했는데자칫생은 설거지거리가 많이 맞대 저는 물 조금 남겼거든요. 물다 따라도 되고 조금 남겨도 돼요. 여기다가 우유, 잘게 찢으세요 여러분. 찢은 닭가슴살을. 줘. 저는 카레를 좋아해서 카레가루 살짝. 그다음 후추, 치즈. 저는 치즈를 좋아해서 이게 양이 제가 평소에 먹는 거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한데 원래는 저한 네, 다섯 장 정도 넣거든요? 근데 오늘은 양이 적으니까 세 장만 넣고 이대로 끓여줍니다. 그리고 피클. 피클을 거의 다 먹어가지고 이것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얘들이 끓으면 치즈가 녹을거예요뭐 나는 국물이 좀 있는게 좋다 아니면 나는 완전 걸쭉한게 좋다 취향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치즈를 난더 넣고 싶다 하시면 더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치즈를 넣고 간을 보세요 치즈 넣기 전에 간다 해놓고 치즈 넣으면 짜요 근데 나는 후추 좀더 넣어요 아까 저는 면을 완전 팍 익힌 게 아니라서 조금 더 해야지 딴 파스타, 야매 파스타 완성. 식개로 먹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기술이에요 힘들어요 밥 비벼 먹고 싶다 같이 끓이면 리조또잖아요 신크이 만들어 봤으면 음식이나 먹어 봤으면 된요리법이 댓글로 남겨주세요신국많이구독해주시고알람설정까지해 주시고요. 감초 다음 영상이 맞네요. 안녕.